이제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비행기가 범비행기라 가지고 지금이 11시고요, 저희는 한 2시쯤 출발할 것 같아요. 제가 좀문제 집이 너무 많아요. 첫 번째는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서 주신 중학교 1학년 거 수학 문제집이고요. 또두 번째는 엄마가 사주신 영어 문제집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집이고요. 이거를 해야 돼요. 숙제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준비를 해봤어요. 예쁘죠? 여기 우리 학교에요 우리 실친이들은 알겠지만 여기 마라톤 하는 곳입니다 전 27등 했어요 마시멜로우 같다 맛있겠다 오 경주 톨게이트당고속도로오 거의 100km야 휴게소 왔어요 더였다 역시 휴게소는 고도가자지 공항 도착 잠깐 동안 탐방을 하죠. 제 여권 한 3, 4년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참 못생겼네요 10A 게이트에 제가 있습니다 <목소리> 발음주의하시고 <목소리> 와이씨 춥다 춥다 아 버스를 타네 여기 진짜 좋아요. 이거는 담요고 근데 이건 딱 봐도 헤드셋 영상이 있네. 아직도 못 먹어요. 드디어 짐을 다 찾았습니다. 후! <목소리도>